불필요한 미세각질 및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결을 정돈하고 고농축 앰플을 공급하여 2단계 테르메 더블 프리미엄 투명 마스크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사용법은 세안후 패드를 손가락에 끼워서 도트면으로 가볍게 피부결에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반대쪽 순면으로 피부결을 한번더 정리합니다 순한 면을 이제 이 마스크팩을 사용해 줄게요 헤드맥 프리미엄 명한수 마스크 피부 속부터 탄력을 채워주는 프리미엄 순면 마스크팩 제가 이모가 좀 넓어서 여기는 조금 이정도요 요 안에 남은 에센스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마스크팩이 자체적으로 이 에센스를 흠뻑 머금고 있기 때문에 겉돌은 액체가 없이 요팩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니다 요렇게 부분에서 20분정도 있다가 떼보겠습니다 <놀람>